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룩북을 찍을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 옷장을 궁금해 하시길래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상체 운동할 땐몸이 열이 잘안 나기 때문에 몸이 잘 열이 날수 있는 두꺼운 소재와 움직임에 제한이 없게 펌펌 하시는걸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발바닥이 편한 슬리퍼 이 긴바지를 입습니다 하체 운동할 때는 스쿼트 바에 눌리지 않게 두꺼운 소재의 윗옷을 입고 가동 범위 떨어지지 않게 반바지를 많이 입습니다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할때 굉장히 중요한 평평한 스니커즈를 주로 입습니다. 컨디저닝 하는 날에는 땀이 쉽게 마를 수 있는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움직임에 가장 제약이 없도록 스판 반바지를 많이 입고요 운동화는 제가 달리기 편하게 가벼운 거나 밑창이 좀 딱딱한 운동화를 많이 신습니다 참 겨울에는 귀가 시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귀를 가릴 수 있는 비니는 센스라는 거 편의점이나 가까운 볼리보러 갈 때는 이렇게 입어요 걸어갈 때 사고 날수 있으니까 보호색인 노란색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요새 고등학생들이 무서워서 무도복을 입고 다닙니다 가끔 부산 놀러 갈때 항상 입는 옷이에요 부산 사랑하기 때문에 부산 유니폼을 입고 다니죠 맞나? 이게 바로 여자친구 만날 때 나가는 남친룩이에요 여자친구가 나를 봐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따뜻한 베이지색을 주로 이뻐요 옛날에 권상우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이 모자를 보고 꼭 사고 싶었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슬플 때면 저도 같이 슬퍼하죠 이 옷은 저를 마초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줘요 스타일 저는 이 옷을 뉴저지에서 많이 입어요. 뉴저지 스타일은 굉장히 프리해요. 농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뉴저지에도 농구팀이 있어요. 야, 야, 야, 위 같은 시 조에션 나, 위 같은 시 조에션 나, 위가 나프라없 나. 친구랑 통화하느라고 이렇게 자유도 있는 옷을 우리 한국에서도 언젠간 입을 수, 입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마랑의 스페셜한 룩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져볼게요. 하나, 둘, 셋. Yep.